와비 넘어오는데 핸드폰을 잃어버렸어 아유 잘지다 아까는 핸드폰 버리더니 이번에는 옷을 버렸어요 오케이 미친 자전거 두대 제정신이 아닙니다 이거 아차 차라서 겁나 만 원이라 한 번에 못 타고 지금 두 번째 기차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동서울 터미널로 가고 있어요 버스에만 잘 실으면 오늘 오전 미션 클리어 자전거들이 지금 엄청나게 터미널로 들어갑니다 와우, 날려날려끊으라 예~~ 영도~~ 6시 27분 먼저 먹으러 가요 포차 포차 잔치국수 응? 그냥 이 집이 좀 끌리네 오우 전치국수 하나에 김밥 하나 맛있겠다 맛있겠다 오. 오. <웃음> 맛있겠다 지새끼가 한입에 다 먹을 기세네 어. 가방 안 넣을래? 아, 기우 싫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네요 진짜 찻바 따로 넣지 않으면 자전거를 아, 진짜 넣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가와 아, 아, 어떡해 또 우비, 또또 우리는 우비를 갈아입고 이제 라이딩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전기자전거인 탓에 짐을 몰빵한 저 친구는 과연 괜찮을지 걱정이 되는군요 해맞이 공원. 어, 영덕 해맞이 공원까지 거진 10km인데요 비 넘어오는데? 비가 넘어와 우리 잘갈수 있을까? 일단 저 위에 올린 가방은 방수가 안 돼서 비닐로 안에 들어있는 옷만 좀 넣어놨고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가방은 방수가방이라 조금 안심입니다 비가 오니까? 하! 지도 보는 것도? 4.3km 직진 구간입니다. 없어? 없다 뒀는데. 오다가 빠진 건가? 핸드폰 빠진 거못 봤는데. 핸드폰을 잃어버렸어요. 핸드폰을 다시 영덕 터미널에서 찾았습니다. 지나가는 행인분이 주소주매 표소에 맡겨주셨다고 하는군요. 너무나 잘 됐지 뭐예요? 핸드폰을 윗주머니에 넣는 저 바보 머자리.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마음으로 고고싱! 이미 엉덩이가 촉촉해요! 페이스를 조절하면서 가지 않으면 저는 출발을 해야해요! 이거 분명히 안 힘든 길이라 그랬는데 시작부터 이렇기 있기 없기! 와 구불구불 산길이네 해맞이 공원 이정표가 보이네요. 화이팅하세요! <웃음> 자 이렇게 만나는 사람마다 특히나 오늘은 환경이 비도 오고 그러니까 저분들도 지금 힘들어서 끌바를 하시는 것 같은데 먼저 반갑게 인사를 해주시네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오가면서 라이딩 하시는 라이더들 만나면 반갑게 안녕하세요! 행 나왔어요! 하고 인사해주세요! 왼쪽! 가는 길에 밥집이 있는데 밥을 먹고 갈라나? 우리 그미주고리또 영덕하면 미주고리잖아 곳곳에서 영덕 대게를 포장해서 판매하는 가게들도 있는데요. 도대체 저 양반은 왜 저러는 걸까요? 이제 모자도 날리네, 아까는 핸드폰을 날리더니. 어머! 오징어구이집이네? 아 맥주 한잔에 오징어 아, 10마리 만아건었어 이제 영덕에 유명한 물가자미집이 있는데요 거기 한번 가보려고 해요 왔습니다 영덕 물가자미 전문점 어디 가세요? <웃음> 저는 배꼽시계가 요동을 치는데 저시기는 배도 안고픈가 봐요 이게 가자미회예요 예. 가자미회를 안 먹어봤잖아 먹어봤지 포항에서 물... 음. 아... <웃음> 귀여워. 내가... 저는 작은 거 말하지 않나? 그보다 그거보다 더... 그보다 더별 작은 거 같아. 아 <웃음> 야~ 깻잎들이 들어있어. <웃음> <웃음> 이 정도? 근데 물 같은 자체가 저렇게 크게 가렸어. 그런가? <웃음> <웃음> 맛있어. 그 이렇게 어울려 아~ 그렇게 먹는 거야? 응 음~, 음. 와 밥먹는 사이에 해가 떴습니다 와우. 아, 밥 먹고 이러기 있기 갑자기 아까의 악몽이 사라졌습니다 아 죽겠네 아, 아. 저만한 다리 한 개만 먹어도 배부르겠네 상포말등대네 대하시다 어, 고맙습니다 제작대, 제작대. 어, 사과네 네, 대박 너무 예쁘게 생겼다 국 음, 맛있다 저도 음. 타 대게다리 우짜 오오오 인증센터, 인증센터, 인증센터가 보여요. 여기가 바로 해맞이 공원인 것 같습니다. 자, 드디어 왔습니다. 드디어 왔습니다, 왔습니다. 찬도 어디 갔지? 흘렀네. 갔다 와. 다녀오세요. 전기니까요. 자, 동해, 동해. 해맞이 공원.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이게 바로 6년만에 지금 국토정주 이후로 처음으로 찍어보는 겁니다. 아잘 찍겠다. 아까는 핸드폰을 버리더니 이번에는 옷을 버리고 와서 다시 저 대게 다리를 찍고 왔습니다. 찾았네 아까는 핸드폰 버리더니 이번에는 옷을 버렸어요. 그래도 경치는 보고 가야죠. 왔는데. 딱 멋있네요 자 축산항으로 가는 길입니다 영도 i c 로 가는 길은 엄청난 오르막이라서 이건 현실이 아닐 거야라고 생각했는데 다행히도 축산항 가는 길은 내리막이에요 <웃음> 와 조심해야겠다 되 날씨가 좋아져서 너무나 다행입니다 아 경치 너무 좋다 우우! 길이 왜있다구야아 길이 아휴.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고 인생도 끌어퍼 아선나무반 너무 예뻐 국토정주 썰 챕터 1 제가 자전거를 중학교 때 이후로 안 탔는데 친구가 국토정주를 간대요 글쎄 그래서 이틀 정도 그냥 동네 자전거 트레이닝 좀 하고 남의 자전거를 그것도 빌려서 타게 됐죠 친구가 저한테 신신당부했어요 너 따라갈 거면 나한테 짐이 되면 안돼 나는 혼자 가려고 했는데 네가 간다고 해서 너를 그냥 데리고 가는 거니까 너는 절대 나한테 나의 템포나 속도에 지장을 주면 안돼 그래서 제가 어떻게 깨요? 저는 100% 느릴 건데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먼저 출발을 하는 거죠. 그리고 아주 천천히 모든 어필은 끌바. 그렇게 해서 점심때쯤 만났어요. <웃음> 그 친구가 지금 저 앞에 있네요. 아이고, 저기 오네요. 진짜 쉴새 없이 낙타 등이 이어집니다. 쉴새 없이 힘내. 핫들, 핫들. 여긴 더 높은데 어떡하지? 핫뜰 핫뜰 핫들핫들 그러다 도관이 나간다 조심해라 와 미쳤다 진짜 경사 우와. 달릴 만하면 낙타 등이고 달릴 만하면 낙타 버스 정류장 너무 예쁘네요 딱 버스 모양으로 바람도 피할 수 있고 하, 앉을 자리도 있고 아이, 경사 좀보시고이 <웃음> 이화령 100개 넘는 것 같답니다. 할수 있어! <웃음> 그렇습니다. 저희는 이화령을끌마 하였습니다. <웃음> 먹고 있네요 사랑이가 희미해질 땐 바닥을 유심히 봐야 합니다 거의 사라지고 있는 이 파란빛의 형태 차갑진 냠냠치킨이 눈에 보이니 먹고 싶군요 여러분 왜 문이 없을까요? 점프 <웃음> 아니 저기 고래불 대교 고래불 대교 가을이라 가을바람 쏠쏠 멋있네요. 더 이상 안 올라가요. <웃음> 오, 대빵만한 고래다. 기름 그지 같네. 고래를 멋있는 고래네요. 그 옆에 인증센터가 있습니다. 이렇게. Okay. 짠! 22kg였는데 이만큼 또 가야 된다고? 21kg? 아니 아 이게, 이게 뭔가요? <웃음>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전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탕 냄새가 나서 보니까 온천 리조트가 있네요 머어 길이 이이네어 사진 찍을까? 사진 찍을까? 안녕, 양아치씨. 와, 너무 예뻐. 이거 봐. 와, 너무 예쁘다. 예뻐. 어? 빨리 봐. 어? <웃음> 죽일까? 와, 비가 다시 와요. 비가 다시 오고 파도는 더 세요. 이게 무슨 뭐 일이고, 이게 무슨 뭐 일이고. 어우 우리 목적지까지 제대로 갈수 있으려나 모르겠어요 참고로 오늘 숙소를 잡지 않았는데 가서 민박이나뭐호텔 같은 거 있으면 잡아볼 생각이거든요 드디어 울진이에요 어서 오십시오 울진군입니다 어디가 야 땅거미가 지는 포포항 앞바다 여러분 뭔가 보이시나요? 우중 우중 야간 라이딩 중입니다 민박집을 찾아야 해요 우리는 방을 예약하지 않았거든요 파도 소리는 철썩 철썩 빗소리는 사 자전거는 띠링띠링 거는 정말 이건 미친 짓입니다 민박이 없어가지고 구산해수욕장까지 가고 있는데 구산해수욕장까지 갔는데 민박이 없으면 정류장에 서자 창문도 있고 문도 있고 의자도 있고 그렇더라고 포근해 보이고 차가 1대도 없어요 달리는 건 미친 자전거 2대 제정신 아닙니다 이거 아이 추워